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정구입니다 이제 슬슬 2019년이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 역시 이번 연도에도 출시한 많은 게임들을 즐기면서 재밌는 한 해를 보내신 당신 앞으로 출시할 게임들을 보면서 아 대체 무슨 게임을 사야하지 고민하고 있는 당신이 반드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구매해야하는 출시 예정인 다섯 개의 게임이 여기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게임들을 왜 사야하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번째 게임은 세계적인 게임의 거장 중 하나인 코지마 히데오가 코나미를 떠나 새롭게 설립한 코지마 프로덕션의 첫 작품이자 아무런 제약 없이 오직 코지마의 지휘 아래 제작된 2019년 최고의 기대작 데스 스트랜딩입니다 예전에도 트레일러를 뜯어보는 영상을 올렸지만 출시일을 한달 남짓 남긴 지금도 오저히 어떤 게임인지 조차 예측이 되지 않고 제작자인 코지마 히데오마저 아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정도로 난해한 게임이라면 난해한 게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게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들어서야 게임의 윤곽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는데 전 미국의 지역에 어떠한 큰 재해로 인해서 국가는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사람들은 서로 분열되고 단절되기 시작하여 각기 극단적으로 숨어사는 세계관 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usa가 분열되고 나서 새롭게 탄생한 미국 연합 도시인 uca의 차기 대통령 후보 아밀리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분열되고 갈라진 도시를 잊게 될 것입니다. 플레이어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며 독립적인 국가를 선언한 호모 데멘스라는 세력과 테러리스트 들 그리고 세계 분열과 붕괴를 가져다준 bt라고 불리는 괴생명체 들과 맞닥뜨리면서 세상을 잇는 어떻게 보면 쿠팡맨 시뮬레이터라고도 볼수 있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솔직히 게임에서 가장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전투 부분은 거의 공개가 되지 않는 상태이며 아직까지도 무슨 게임인지 모르는 만큼 게임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기도 하지만 코지마의 이름이 걸려있고 매력 넘치는 캐릭터들과 스토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는 영화 같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소개해드릴 게임 중에 가장 기대되는 게임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니 말이죠 두번째 게임은 2013년 최다 구티 수상작이 빛나며 단언컨대 플레이스테이션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라스트 오브 어스의 후속작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입니다 첫 작품인 라스트 오브스를 어 발매한 지 무려 7년만에 출시하는 새로운 작품인 만큼 출시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게임인데요 게임의 배경은 전작엔 라스트 오브 어스의 2034년에서 5년이 흐른 2039년으로 1편에서 성장기를 거쳤던 엘리를 중점으로 플레이를 하게 된 다고 합니다 게임 플레이는 아무래도 모든 성장을 마친 건장한 남성을 주인공으로 삼았던 전작은 과격한 근접전투나 강력하고 큰 화기 사용이 주를 이루어서 전투적인 플레이가 강했지만 생물학적으로 체구도 작고 힘도 약한 엘리를 플레이하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에서는 물론 산탄총이나 대형 화기 같은 무기도 사용하지만 화살이나 권총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기도 사용하며 수풀 속에서 은신 이라던지 하는 좀더 스텔스적인 플레이가 추가되어 다양한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최신 게임답게 근처에 총알이 튄다거나 화살이나 총알 같은 것에 피격을 당했을 때 다양한 모션을 취하는 등좀더 환경과의 상호작용 기능이 다양하게 추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했던 조엘의 행방 또한 트레일러의 공개와 함께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트레일러에서 늙은 조엘이 등장하여 엘리와 조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로 봐선 전편처럼 조엘과 함께 스토리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작진이 이번 작품의 테마는 증오라고 한 만큼 첫번째 트레일러에서 엘리가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강력한 증오심을 불러오는 사건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라스트 오브 어스 하나 하려고 플레이스테이션을 구입한 저로서는 상당히 기대되는 게임이 아닐 수가 없네요 세번째 게임은 당시에는 충격적일 수 밖에 없었던 풀3d 기술의 액션 rpg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화려한 그래픽과 스토리 등으로 당대 최고의 게임인과 동시에 현 시대까지 최고의 게임으로 통하며 1997년 당시 치열하게 경쟁 중이던 5세대 콘솔 게임기기 전쟁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승리로 이끈 주역인 파이널 판타지 7의 23년 만에 귀환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입니다.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E3-2015에서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게임을 지켜보던 다양한 사람들도 괴성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고 제작사인 스퀘어에닉스의 주식이 1시간 만에 1,300억 가량이 오를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사람들의 기대감이 가득한 게임이죠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기존의 정통적인 턴제 rpg 형식의 게임이었지만 최신 시리즈인 15에서 액션 rpg로 새롭게 변경이 된 만큼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또한 액션 rpg로 재탄생하였는데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동료들과 함께 전투를 하는 방식은 여전하지만 데빌 메이크라이와 같이 적들의 공격을 보고 회피하며 콤보와 스킬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스타일리시한 전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게임의 틀을 어느정도 이어받아 게임을 플레이하는 중간 중간에 아이템이나 스킬들을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캐릭터들도 자신이 원할 때 다른 캐릭터로 변경이 가능하거나 다양한 커맨드를 사용하여 동료들과 연계 플레이를 하는 등 파판 15에 이어서 다양한 실험적인 시스템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클라우드는 물론 이며 최고의 인기 캐릭터인 로카트 와 같은 다양한 주요 캐릭터들이 등장하지만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원작과는 확실하게 차이점을 보일 것이며 그 정도가 어느정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파이널 판타지 7의 감동을 느껴 보았던 사람들에겐 게임이야 어쨌든 솔직히 말해서 추억 속의 캐릭터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임입니다 네번째 게임은 진부하고 느려터진 좀비게임에 파크로와 벽을 타고 이동하는 엄청나게 위협적인 좀비들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어 스타일리시하고 호쾌한 좀비게임으로 호평을 받은 다잉라이트의 후속작 다잉라이트 2입니다 게임의 배경은 전작이었던 다잉라이트의 dlc 더 팔로잉에서 15년이 지난 후의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요 파크로와 호쾌한 액션을 무기로 삼았던 전작처럼 다양한 파크로와 액션은 물론이며 전작보다 더 많은 상호작용과 다채롭고 유연한 두배가 넘는 파크로의 추가 그래플링 훅에 다양한 사용방법이 추가되었으며 막기 기능이 추가되었고 좀비보다 인간과 더 마주할 일이 많아지게 게임플레이에 변동이 생겨 적들에게 들키지 않고 잠입을 시도할 수 있는 등 전작에 비해 좀더 풍부해진 게임플레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임의 배경에서는 전작과는 다르게 대낮의 필드를 꽉 채우고 있었던 좀비들이 길거리에서 거의 사라졌으며 햇빛이 닿지 않는 그늘진 곳이나 지하 깊숙한 곳인 다크존에서만 모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작에서 나이트워커에게만 먹혔던 자외선이 일반 좀비에게도 영향이 가도록 하는 설정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정 덕분에 낮엔 좀비들이 줄어들었지만 전작을 생각해보면 자외선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밤에는 위협적이게 변할 것이며 낮에도 필드를 가득 채웠던 좀비들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정신없이 같은 좀비들을 상대해야 했던 것과는 달리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낮에는 다양한 퀘스트들과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좀비가 아닌 다양한 인간들과 전투를 벌이고 정치질을 하는 플레이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다잉라이트 2에서는 작가진을 3배로 늘리고 폴아웃 시리즈의 크리스 아벨론과 위쳐3의 퀘스트 라인에 참여한 직원들을 투입하는 등 전작보다 스토리에 치중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게임의 스토리와 심지어 게임의 배경이 변경될 수도 있는 나비효과의 스토리라인 방식을 추가하여 같은 플레이를 하더라도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을 할수 있도록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예컨대 게임을 진행하면서 주요 인물의 말을 믿어서 행동을 할지 아니면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분기점에서 앞에 있는 인물의 요청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의 파장으로 인해서 스토리에 굵직한 변경점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 물속에 잠겨있던 새로운 지역이 열려 새로운 퀘스트와 새로운 좀비들이 출몰되는 등 선택 하나하나에 따라 플레이어의 경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작보다 거대한 경험을 선사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3 2019 최고의 게임으로 선정된 만큼 좀비 게임을 좋아하시고 누구보다 스타일리시한 파쿠르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2020년 최고의 기대작 역대 최다 고티 수상작이라는 위쳐3 와일드헌트를 배출해낸 게임사 CD 프로젝트 레드의 차기작이자 우리 조닉 형님이 도시를 태워버릴 게임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사이버펑크는 말 그대로 2077년에 사이버펑크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게임의 주요 무대인 나이트시티는 한 사업가에 의해 만들어진 창창적인 도시로 게임의 배경이 되는 2077년 기준 미국에서 살기 최악인 도시로 뽑힌 만큼 타락 폭력 빈곤 불법 마약 등 사건 사고와 범죄가 끊이질 않는 고탐시티와도 같은 도시입니다 플레이어는 이런 도시에 살며 다양한 의뢰를 수주받고 사는 용병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다양한 의뢰를 받으며 이루어지는 스토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굵직한 메인스토리는 물론 존재하겠지만 위쳐3에서 방대한 오픈월드 게임이 무엇인지 보여준 만큼 게임 내 다양한 상호작용이 도사리는 게임입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 여러가지의 노인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런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주변인들과의 관계 환경에 영향을 미쳐 우리들의 존익을 동료로 만들 수도 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중요한 선택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임 내 캐릭터의 기계, 네크어통화는 물론이고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체들이 로컬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당연하게도 해킹 기술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람과 연결하여 해킹을 할 수도 있고 건물들이 존재하는 서버도 해킹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종도 할수 있죠 스킬트리와 클래스들은 딱딱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해킹에 투자를 하여 잠입과 해킹에 특화된 캐릭터를 만들어 좀더 스테이스적인 플레이를 경험한다든지 괴력에 투자하여 무력과 강력한 화력으로 적들을 무식하고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플레이를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특성을 섞어 하이브리드적인 플레이를 경험한다든지 하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2020년 최고의 게임이라고 충분히 불리는 만큼 전작도 없는 새로운 시리즈의 데모플레이 영상이 무려 1700만 뷰를 달성할 정도로 그야말로 사람들의 심장을 떨리게 하는 게임인 만큼 이 게임만큼은 정말 필수적으로 구매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어떤 게임을 구매할지 고르셨나요? 이 다섯 가지의 게임 중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할 게임은 어떤 게임인가요? 기괴하게 차기 없는 미스테리한 무비 게임 데스 스트랜딩? 플스를 전성기로 이끈 주역이자 최고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라고 칭송받는 게임의 후속작인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많은 게이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최고의 리메이크 작품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파크로와 호쾌한 액션 그리고 방대한 스토리까지 잡은 트리플 A급 좀비 게임 다잉나이트 2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2020년 고티 후보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게임임을 암시하고 있는 사이버펑크 2077 이중에 여러분들의 취향 하나쯤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